엄청 달렸어요? 네, 지금 계속,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계속. 아니, 이게 뭐야? 이렇게 고추 터널인데? 예. 네. 지금 위에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계속 이렇게 큽니다. 지금 계속 꽃도 피고. 끝인 줄 알았는데. 네. 또 핍니다. 또, 또, 꽃 달렸고. 또 떨어지고 고추 달리고. 어, 계속, 달... 계속, 계속 들어갑니다. 이게 다 익을 거라 생각하니까. 아찔하시겠어요? 그만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게 나무네. 가게져가지고 예. 예 비겠어, 이쪽은. 빳빳해. 예. 무슨... 나무 같아요. 젓가락. 예. 젓가락, 나무 젓가락 만들 것 예, 같은데요. 예.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고추가. 그냥 이렇게 손으로 파도 이렇게 쑥쑥 들어가니까, 예,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동글동글 하네요, 진짜. 예, 뭐, 보면 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땅에 생겨가지고. 이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옥시팜. 옥시팜. 예. Yeah. 숨머지 없이 계속 꽃이 피고 달리고, 꽃이 피고 달리고. 엄청 달렸어요? 예, 지금 계속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계속. 아, 이게 뭐야? 이고추 터널인데? 예. 지금 위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계속 이렇게 큽니다, 지금. 계속 꽃도 피고 끝인 데도 예, 끝인 데도 계속 여기 꽃이 지금 떴다가 여기 다시 꽃이가 또 달리는 거죠. 몇번 다시 또 꽃을 필까요? 지금 네번 네 땄습니다. 네번 땄는데도 이래요. 예. 얘 봐, 왼쪽만 그런 게 아니라 오른쪽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아, 오른쪽도 똑같게 지금 내가 예. 끝인줄 알았는데 예. 또 핍니다. 또또꽃 달렸고 또 떨어지고 고추 달리고 또 줄줄 계속 다... 계속 들어갑니다. 이게 다 익을 거라 생각하니까 아찔하시겠어요? 그만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야 나무셨죠? 아, 예. 진짜 이게 나무네 가게 예, 져가지고 예. 비겠어 이쪽은 <웃음> 빳빳해 예. 무슨... 나무 같아요 젓가락? 네, 예, 젓가락, 나무젓가락 만들는것같데요다 예,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고추가 이야. 처음에는 조그맣게 텃밭 한 구자 그러니까 한 3.8평 정도 될 거예요 거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취미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하다가 그냥 배추도 한번 심어보고 잘못 심어가지고 죽이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고뭐 약도 해야 된다 그랬는데 무슨 약을 치냐 그래가지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먹을래니까 뭔가 약을 좀 쳐야 되고 좀 알아야겠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지나간 세월이 한 4, 5년을 그냥 훌렁 넘어간거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고추를 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나도 한번 심어보고 싶다. 그때 뭐 알아야지 뭐 하죠.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실은. 제일 많이 본 게, 이제, 뭐, 그냥, 몽산 TV 쪽을 많이 보고 우리, 피디님 다니시는 거 많이 봤고 그런데, 작년까지, 과량적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작년에는 늦게까지 병 걸린 건 없이 많이 땄어요. 땄긴 땄는데, 너무 과량적으로 묶어서 키우다 보니까, 바람 불 때마다 와서 줄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말고, 그 애들도 숨, 뭐, 바람도 안 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우연치 않게 유튜브에서 Y자로 키우는 거를 보게 됐어요 원래 얘가 박아들이거든요박아가리였는데 네, 얘를 네. 벌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옆에서 줄로 당겨주니까 그리고 자라면은 얘에서 잡고 있다가 줄을 잡고 있다가 줄을 놔줘버리면 옆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네. 점점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양쪽에서. 그렇죠 그래서 얘는 벌어지면 얘가 또 잡아주고 잡아주고 잡아주고 해서 계속 벌리는 거죠 약치기도 편합니다 약을 이렇게 묶어서 치는 것보다 이렇게 양쪽에다 치면 양쪽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통풍이 작을 때고 일단 약을 치더라도 다 전체적으로 많은 양을 안 치더라도 작은 양으로 전체를 갖다가 살펄 할 수가 있는 거죠 남들이 보면 비췄다고 그러는데 이거 처음에 이거 와인채 할때 주변에서 뭐 하는 짓거리냐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끝에 보자 가보자 끝까지 저 그리고 이거를 간격을 과냉적으로 했을 때에는 35cm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거리가 50cm가 넘어갑니다. 아 그래서 또 통풍도 더 통풍도 더잘 되고, 그래서 수량을 많이 심기보다 적게 심더라도 제대로 키면 우 수량이 더 훨씬 많이 나온다는 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50cm 이상으로 벌려놓은 겁니다. 먼 줄기도 있지만, 옆에 저는 겨까지도 키웠거든요. 네. 이게 원줄기고, 여기서 겨순줄기입니다. 네, 겨순이네요. 겨순이 네, 다시 올라가는데도 원줄기에서 나간 바가대리하고 똑같습니다. 아 크기가. 불기가 네, 이게 되나요? 이게 그 약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코르에서쓴 거는 정식적으로 쓴 거는 올해가 처음이죠 작년에 조금 써봤는데 그때는 뭐 너무 늦었고 그러니까 정식 처음 정식 때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된것 같아요 올해가 되게 추웠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일찍 썼는데 저는 5월 15일날 정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늦은 건데 처음에는 자라는 속도가 좀 늦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빨리 자라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순머지 현상이 벌어졌다고 그러는데, 저는 순머지가 없습니다. 계속 꽃 피고, 계속 딸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적심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가지예요, 이거? 네, 가지인데도 지금 계속 뭐, 위에도 지금 꽃이 피고, 순머지 없이 계속 피거든요. 그리고 위에까지가 지금 이만하거든요. 위에가 지금 이 정도예요? 예. 뭐, 줄줄열렸는데 여기도? 예, 네, 뭐, 계속 달리고 있어가지고요. 얘는 숨머지가 없어요. 그냥 계속 커피고 달리고, 커피고 달리고 하니까.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아쿠도 루엔스. 네, 다. 모든 바, 전체 다. 농장에서 와서 가끔 가다 이제 밥 먹을 때 고기 싸서 먹으려고 몇개 심었는데 너무 잘 크는 거예요. 향도 너무 좋고.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향이 좋아서. 지금쯤이면 뒤에 벌써 벌레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깨끗하게. 이야, 깨끗하네. 똑같아요. 예, 아쿠도, 루엔스, 옥시팜 아쿠도, 루엔스, 아트플랜 그런 것도 다 옥시팜까지 다 구매를 한거죠 방이 이 상태거든요. 손 그냥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 뿌리가 여기까지 좀... 있습니다. 계속 내려와 있는 거죠. 옆에서부터 뭔 뿌리가 이렇게 큽니다. 지금 아, 저기... 저기서 지금 여기까지 뿌리가 예, 그 계속 밑에까지 지금 실뿌리가 아래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타고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손으로 파도 이렇게 숨숨 들어가니까 예,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동글동글하네요, 진짜. 예, 여기 보면 동,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땅이 생겨가지고 이게 그 아까 말씀하셨선 옥시팜, 옥시팜, 예, 옥팜의 효과다. 예, 아 눈으로 보는 해지예. 예, 실뿌리도 진짜. 대단해요. 엄청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잘 내려가니까 영양분을 제대로 제네들이 잘 빨아먹는다 얘기죠 땅이 계속 매년 딱딱해다 보니까 매년 파야 돼요. 로타리치고 하려니까 이것도 한번다 무너뜨리고 다시 로타리치고 하려면은 이것도 다시 골래고 다두석매도어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파암이 떼알 구조로 가게 되면은 무경도 가능하겠다. 그러면은 경유는 하지 말고. 옥시팜이 좀 비싸지만 노동에 비해서 비용 계산하니까 그게 더 저렴할 것 같다. 나이도 좀 있다 보니까 힘들어요. 허리 다 보고.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제가 총 다섯 통을 샀어요. 싼 거는 아니에요. 옥시팜이 네. 네. 한 통이 어요 비싸잖아요. 네. 네. 6만원씩이나 하는데. <웃음> 다섯 개를 사가지고 올해 정식 전에, 보름 전에 한번관수로 점주 호소 깔았거든요. 네. 점수 고서 깔고 한번 그걸 테스트를 하면서 물을 한번 쭉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고추가 진짜로 잘 됐어요. 작년에 뭐 게임도 안 돼. 지금 네번딴 거거든요. 옥시팜은 네.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반주로요. 반주로 반주를 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식 15일 전에 한번 넣고, 정식 때 한번 넣고, 한 달에 두 번씩. 지금까지 총 일곱 번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병 썼거든요. 100g이니까 300g 쓴 거죠, 세 통. 아깝지 않다고 저는 써요 지금도 이제 비 그치고 나면 조금만 이제 땅좀 수분이 빠지면 또 넣을 거예요 계속 아직도 두통 남아 있거든요 두통 남아 있는 거를 집이 쌀 떨어지면 고생하듯이 약 떨어지면 불안해서 사다 놨습니다 다 유튜브에서 보신 거죠? 아예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써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3병을 썼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정식을 5월 15일 했으니까 지금 거의 9월달 돼 갔는데 벌써 3통을 썼거든요 음. 이게 적은 양은 아니잖아요 또잘 음. 녹아요 아주 침지 하나, 침전 생긴 거 아무것도 없이 네. 자, 아, 지금 넣었는데요 밑에 가라앉는 게 조금 있네요, 그죠? 네, 근데 약간 흔들어주면 흔들어야 된다는데 네, 약간만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 폭탄주로 제가 좀... <웃음> <웃음> 자, 그냥 몇번 흔들었습니다 네 흔들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침전된 게 없습니다 네, 자세해 보십시오, 침전된 게 침전된 게 없습니다. 잘 보시죠. 침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침전이 안 돼서 좋다는 이유는 관수 처리할 때 점적이 안낀다는 점적 호수에서 끼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음. 안심하고 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막혀버리면 예. 골치 아프죠. 네. 그니까 모든 작물에 이거 그 압구도 루엔스는 무조건 들어가요. 오.